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테레오 사운드의 차호영입니다 스테레오 사운드 겨우로 224호가 발매되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SPL에서 만든 퍼포머 S1200 스테레오 파워 앰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SPL이라는 회사는 1970년대부터 스스로 장비를 만들어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볼프강 노이만이라는 엔지니어에 의해서 1984년도에 설립된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처음에는 스튜디오 장비 위주로 제품을 생산했는데 한몇년 전부터 가정용 제품인 프로파이 제품 라인을 새로 생산하게 됐습니다. SPL은 초창기부터 많은 스튜디오 장비들을 생산했고요. 당시에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많은 뮤지션들한테 인정을 받았고요. 현재는 업계의 유명한 엔지니어들과 세계 탑클래스의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브랜드입니다. 사용자의 한 예로 바브 루드윅이라는 마스터링 엔지니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미 상을 12개를 받았어요. 그래미 상은 다 아시겠지만 평생 한번 받기도 어려운 상인데 12번을 받았고 음향 업계에서 성과가 있는 음향인들한테 주는 상인 TEC 상을 무려 18번이나 받은 마스터링 엔지니어입니다. 레즈 제프린, 지미 핸드릭스부터 다프트 펑크, 콜드 플레이까지 이분이 마스터링한 앨범이 수천장이 넘는데요. 이런 밥 루드윅이 자신한테 꼭 필요한 장비가 SPL의 마스터링 데스크라고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고요. 마스터링 데스크라고 하면 하이파이 장비로 따지면 프리앰프 같은 건데 일반적인 프리앰프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이 음원 제조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레벨과 스테레오 이미지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등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튜디오 장비들 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조정하는 장비가 바로 마스터링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용 장비 생산 업체들도 마스터링 장비와 일반 스튜디오용 장비를 구분해서 생산을 하고요. 그래서 SPL도 일반 스튜디오용 장비와 마스터링용 장비를 라인을 구분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평균적인 단가가 마스터링 전용 장비가 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역시 마스터링 스튜디오와 일반 녹음 스튜디오가 구별이 되는데요. 녹음 스튜디오에서는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한 6인치에서 8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마스터링 스튜디오에서는 대부분 하이엔드급 대형 스피커들을 사용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마스터링 작업이 얼마나 정교한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스터링용 장비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리에 대한 컨트롤이 자신있다는 말이겠죠. 네, 모니터적인 소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람마다 소리를 듣는 취향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계들의 소리도 소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사실 모니터링 제품을 생산하는 SPL이지만 SPL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약간씩은 음색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음색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기 어렵고요 기기 자체의 특색도 있지만 공간의 어떤 울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같은 기계를 들었을 때도 다 틀리기 때문에 정말 소리의 음색을 결정짓는 요소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소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음이 많은 프리앰프와 그리고 하이가 굉장히 많은 파워앰프를 극단적으로 매칭 경우에 중립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을 쓰다 보면은 같은 성향의 제품끼리 매칭이 되는 경우 극단적으로 소리가 왜곡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좋아하고 중립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기기들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매칭에 대한 편의성을 최대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스튜디오용 장비를 생산하는 SPL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중립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테레오 사운드 유튜브 청음실에서는 SPL의 퍼포머 S1200 파워앰프와 또 포니터 X 프리앰프로 기본 청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한한 SPL 부사장 제비어 매츠거 씨와 식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SPL의 소비자용 제품 라인인 프로파이 라인이 마스터링 제품 금과 설계부터 부품 선정까지 동일한 퀄리티로 제작이 된다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SPL 프로파일 라인이 일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스터링급 제품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SPL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PL에서 새롭게 출시된 파워앰프인 퍼포머 S1200은 SPL의 가장 큰 특징인 120V 오디오레일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체 개발한 스프라 연산 증폭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20V 오디오레일 기술은 일반 앰프에 비해 한 4배 정도 높은 DC 전압을 내부 회로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작은 소리에도 힘이 붙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브 루드익 엔지니어도 120V 레일 기술이 좋은 소리의 원인이라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이 120V 레일 기술이 탑재된 앰프의 소리 특징은 매우 아날로그적이며 마치 진공관 앰프처럼 자연스러운 힘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거의 평생을 진공관 앰프만 들어오시던 지인이 저희 청음실에서 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SPL의 퍼포머 S1200 소리를 듣고 진공관은 뭘 사용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앰프가 진공관 앰프가 아니라 TR앰프라고 말씀을 드리자 소리가 너무 좋다며 이 앰프를 구입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진공관 앰프로 오해를 할 만큼 소리가 자연스럽고 어, 힘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소리를 진공관 앰프에서 기대하게 되는데 그 자연스러움이 진공관의 소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공관 앰프도 내부 회로에서 굉장히 높은 전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120V 레일 기술 또한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힘이 붙는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 실제로 높은 내부 전압으로 인해 퍼포먼 S1200은 일반적인 앰프보다 헤드룸 레벨이 12dB 정도 더 높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17dB 정도 더 높습니다. 어, 데시벨은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10dB의 차이를 출력비로 따지면 10배의 차이가 됩니다 따라서 10dB의 헤드룸을 더 가지려면 출력으로 10배 더 높은 앰프여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SPL 같은 경우는 내부 전압을 높게 쓰기 때문에 같은 출력으로 높은 헤드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8옴의 채널당 300W의 높은 출력과 10Hz에서 80kHz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진 퍼포머 S1200은 SPL의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듯 매우 선형적이면서 높은 해상도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입사인 헤이스의 청음실에서 베를륨 트위터가 장착된 오디오 솔루션의 플래그십 스피커인 벤티지 L과 연결하여 들어보았는데요. 대형 스피커를 울리기에도 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SPL에는 퍼포머 S800, M1000,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S1200 이렇게 세개의 파워앰프 라인이 있습니다. 퍼포머 S800은 8옴의 채널당 185와트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깔끔하고 깨끗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퍼포머 M1000은 8옴의에 채널당 420와트의 출력을 내는 고출력 앰프로서 어지간한 스피커는 다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모델이 바로 퍼포머 S1200인데요. 채널당 8호음에 300W의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M1000과 S1200을 같은 스피커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S1200이 M1000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딸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비슷한 성능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퍼포머 S1200은 SPL의 기기답게 입력 감도를 0.5dB 단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프리앰프에서 과한 출력이 들어오거나 혹은 좀 부족한 출력이 들어올 때 보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퍼포머 S1200은 시중에 있는 어떤 스피커를 연결해도 무난하게 구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표준적인 소리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힘이 좋은 특성이 있어서 펀치감이 뛰어나고요 하이파이적인 얘기로 말을 하자면 여성적인 소리보다는 남성적인 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줍니다 퍼포먼 S1200은 하프 사이즈의 앰프이지만 직접 들어보면 풀 사이즈 앰프와 비교해도 더 무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SPL 앰프의 또 다른 특징은 케이블 특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파워 앰프를 연결해서 듣다 보면 파워 케이블로 되도록이면 좀 두꺼운 케이블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소스기에는 두꺼운 케이블을 제가 연결해 보니까 오히려 너무 소리가 둔탁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크게 두꺼운 케이블을 선호하진 않는데 파워나 인티 앰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케이블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SPL의 모든 파워 앰프 제품 두꺼운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소리가 너무 과하고 저음도 과하고 어 그렇게 썩 어울리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가 그냥 막선이라고 하는 일반 파워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가장 적당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파워 케이블에 있어서 만큼은 아무 선이나 끼워도 소리가 잘 나는 그런 앰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인터 케이블이나 스피커 케이블에 있어서는 케이블의 특성을 섬세하게 소리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케이블이 바뀐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한 소리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링 등급으로 제작된 SPL의 스테레오 파워 앰프 퍼포머 S1200은 어떤 스피커에 몰려도 해상도가 높고 아날로그적인 소리를 들려주며 진공감과 같은 질감의 소리를 평탄한 주파수 특성으로 재생합니다. 그래서 표준 사운드에 기준으로 삼기에 적당한 앰프입니다. 네, 아직은 국내 출시 전인데요. 조만간 수입사인 헤이스와 저희 스테레오 사운드를 통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퍼포머 S1200의 소리를 몇 가지 스피커로 비교하여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레오 사운드의 차호영입니다. 감사합니다.